중국이 누군가를 의도해서 세울 수 있다면 그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김여정보다 김평일보다 김한솔도 고려의 대상이 충분히 될수 있지 않을까 <목소리>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 어떤 상태일까요? 김정은은 과연 식물인간 상태가 됐을까요? 아니면 쿠데타로 누군가에게 억류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사망해버린 걸까요? 자, 김정은의 상태를 둘러싼 전 세계의 언론계가 경쟁하듯이 그의 상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정보기관들 모든 것을 동원해서 김정은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어, 이런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 간의 어떤 협력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김정은과 남북 한 간의 경협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김정은이 건재하다는 전제하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전날 문정인은 폭스뉴스 하고 김정은이 건재하다 아무 이상 없다 심지어는 또 어떤 다른 사람은 짠 하고 나타날 거다 또 어제 통일부 장관이 굉장히 확고하게 김정은 은 건재하다 아무 이상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면을 트럼프 하고 비교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은 잘 알고 있다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 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괜찮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wish라는 표현은 사실 이미 그 전제 자체가 I wish him well 이라고 표현할 때이 well 이라는 말 속에는 이 well의 healthy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건강한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상태가 안 좋을 때 괜찮기를 바란다는 그런 인사의 속뜻을 가지고 있는 그 용어를 썼다는 점과 그리고 또 26일자로 북한의 관련 매체가 김정은의 동향을 보도하고 김정은이 어떤 특정 지역의 건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고를 취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둔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는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알고 있는 것과 문재인이 알고 있는 것의 두 사람의 워딩을 살펴보면 굉장한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와중에 어제 이 정보를 수집하는 비행기가 여섯 대가 떴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감청을 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이 특히 실린 그런 비행기가 떠서 원산 부근까지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 치열하게 김정은의 상태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정보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 지금 한 두세 시간 전에 에, Foreign Policy라는 미국의 정치 외교 분야의 중요 잡지가 있어요. 세계적인 리더들에 관해서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어떤 관계를 다루는 굉장히 수준 높은 잡지인데 그 잡지에서 갑자기 이 기사가 떴어요. 김정은이 미스테리어스하게 사라져버린 것 때문에 중국은 어떤 세력을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썼어요. 보면 이제 그 워딩들이 리얼하게 드러난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달이 되는 게 제가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더 좋아서 이런 걸 활용하긴 하는데 이거 여기까지만 있고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거 짜증내지 않기로 해요. 잠깐만 보시죠. r e p r t s of North Korean dictator 김 n g death or permanent incapacitation.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사망 또는 영구적인 불능, 식물 인간 상태에 관한 보도가 t 크게 과장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the mystery of his whereabouts and condition. 그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의 상태에 관한 미스테리는 Force is the world 이 세계로 하여금 to consider 고려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자뭘 고민하게 하느냐 면면 What a uh, North Korean succession crisis. 북한의 계승, 승계 위기가 Might look like what?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f r o m t h e outside 외부에서 본다면 김씨 가문의 정권이 Appears o n a s s a l l a b l e 난공불락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Woman. But 그러나 whatever is happening to the leader 지도자 김정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 무엇이건 간에 그 일은 raises the specter of uncertain transfer of a power 권력의 불확실한 이양 with no clear air in sight. 그러니까 이 눈앞에 어떤 이 분명한 후계자도 없는 채로 권력을 불완전하게, 불확실하게 이양시킨다는 망령을 racist, 떠올리게 할수 있다. If factions face up, 만약에 파벌들이 대립을 하게 된다면 A vicious internal conflict, 극심한 내적인 충돌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civil war, not unthinkable. Unthinkable 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이죠. 북한의 핵과,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의 위치가 잠재적으로 가장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의 손에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면 Asia could face an unprecedented nuclear crisis. 아시아는 전례 없는 핵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뒤쪽의 얘기를 읽어보고 또 저의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어, 트럼프 정부가 이 북한의 김정은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지금 다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건재하다, 한쪽은 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곧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내부에서 권력 이양이 순조롭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지금 만약에 김정은이 어떤 유고 상태가 되면 그 권력이 몇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여정에게 갈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취약한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면 아직 권력의 기반을 확고하게 닦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북한의 김일성 시대로부터 김정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보좌했던 수많은 원로그룹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군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군부출. 출신. 근데 군부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여자가 자기네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과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평일을 내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김평일은 40년 동안 평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작년에 겨우 들어왔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인맥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끊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견제를 당했던 김평일이 정권을 잡는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그것도 혹시나 중국에서 김평일을 대리해서 수렴청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대리로 내세우고 중국이 이 북한에 대한 지배력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분 제3의 대안이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처음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얘기까지는 안 하는 것 같던데 사실은 이제 김정은 보다 더백두혈통의 정통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정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남이 동생 김정은에 의해서 제거 됐어요 그러면 김정남의 아들이 김한솔이잖아요 김한솔이 지금 해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부터 중국은 만약에 북한이 위험한 상황이면 김정남을 북한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김정남을 보호해 왔었다라고 하는 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김한솔이 외모도 정말 잘생기고 듬직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김한솔을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군부가 이런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군 파벌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 여기서도 좀 그런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군 파벌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핵을 먼저 미사일을 먼저 점령하면서 군부 쿠데타를 서로 간에 싸우면서 이게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 마지막으로 집단지도 체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가능성은 중국이 북한을 지배해서 북한의 대한 통제력을 더 강화해서 누군가의 세력을 도와주면서 이 중국에서 북한에 여기저기 심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으로든 뭐로든 매수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친중국적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게 된다면 어, 중국은 정말 춤추면서 좋아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사실 그 얘기가 잠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데 영어 읽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정말 미안해요 Of these known unknowns. 알려진 것 또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가 무엇보다도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어떤 취약성이 uh, induce China to try to assert control of a 평양. 중국은로 하여금 평양을 통제하고자 유도할 수도 있을까요? 북경 당국의 성공적인 개입은 w 리 u l permanently alter the geopolitical map Of East Asia.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지도를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일본을 고립시키면서 그리고 미국의 힘을 그 지역에서 미국의 힘을 줄어들게 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금보다 훨씬 확대할 수 있는 중국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세우든 간에 중국이 더 지원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 그 확대할 가능성에서 중국이 누군가를 의도해서 세울 수 있다면 그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김여정보다 김평일보다 김한솔도 고려의 대상이 충분히 될수 있지 않을까 이뭐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만 왜냐면 아버지 김정남에 대한 어떤 중국의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도 있었고 요 지금 숨겨져서 아무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은 중국으로서는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은을 언급해서 김정은이 건재하다는 전제의 말을 했지만 북한과 철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것을 하겠다. 근데 미국이 유엔의 제재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해버린 것은 한편으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문재인이 협력하게 되면 이 지역이 전부 다 중국권이 되면서 중국의 힘에 영향하에 있게 되면서 왜냐면 서로가 좋아하니까 이런 세력들이 서로 맞닿아 있으면서 사실은 진정한 위기는 일본에게 그리고 미국에게 오게 되는 상황이 향후에 전개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위험한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결코 이것을 좌시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고요. 북한 정권이 의외로 그 수뇌부가 후계 접시 사라지면 굉장히 그 취약하고 우왕좌왕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권력을 장악하려고 할 가능성. 근데 북한은 내부적으로 계속 독재자 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음해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많았던 나라라는 인식이 좀 들기 때문에 집단 지도체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가 힘의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운영하기는 사실은 만만치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제 3인제 였던 사람들의 그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기득권을 지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더라도 상관없고 그 사람 하에서 여기서 협조하면서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자, 아무튼 뭐 글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고 중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아왔고 침략도 당해왔고 끊임없이 조공을 바쳐왔고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를 괴롭혀왔고 우리는 맨날 당해왔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또 계속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을 사실 이제 우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관점에서 보면 중국도 적당히 이용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너무 중국화된다든가 자기 나라인 것처럼 살고 이건 눈꼴 시려서 못볼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어쨌든 간에 정리된 시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